오늘의 작품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십 제드입니다. 먼저 철사와 클레이를 이용해 뼈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뼈대 위에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제드의 체형에 맞게 만들기 위해 3D 모델링을 참고하며 만들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보면서 자세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다음 할 작업은 팔입니다. 먼저 가죽을 여러개 길게 잘라놓고 어깨에 붙이면서 여러갈래로 엮어줍니다. 영상에는 20초밖에 안나오지만 엮는데 1시간 걸릴 정도로 정교한 작업입니다. 오래 걸렸어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네요. 이제 갑옷을 만들기 전에 흉부에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정리가 되면 목 부분 주변을 한번 덮어줍니다. 이제 복부부터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갑옷을 덧습니다. 클레이를 얇게 펴서 복부 갑옷 아래로 바지를 붙입니다. 추가적으로 바지에 있는 문양도 만들어줍니다. 정강이 쪽을 작업하기 전에 먼저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클레이로 다리를 덮고 장신구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제 바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천조각들을 만들어 붙입니다. 이제 그 위로 작은 가옷 조각을 만듭니다. 이제 상체갑옷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목 주변에 갑옷조각을 붙이고 옆구리에도 갑옷조각을 붙이면서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이제 목에 붙인 라인을 기준으로 상체갑옷을 만듭니다. 다음은 팔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팔도 다리와 같은 원리로 클레이를 덮습니다. 정신구를 하기 전에 손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손이 잠깐 마르는 동안 등에 장식을 만듭니다. 장식 일부분은 더스팅을 합니다. 참고로 더스팅은 색조화장과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조각들을 붙여줍니다. 이제 손등 위에 붙일 칼날을 만듭니다. 철사를 이용해 휘어지지 않게 뼈대를 만들고 뼈대 중심으로 칼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칼날을 손등위에 붙여줍니다. 이제 손목부분부터 장식을 붙여줍니다. 팔 부분 일부는 더스팅을 합니다. 이제 몸이 완성되었네요. 다음은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머리는 투구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위로 장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깨갑옷을 하기 전에 작은 망토를 먼저 만듭니다. 어깨갑옷의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로 장식들을 붙입니다. 완성된 어깨갑옷을 알맞은 위치에 올립니다. 이제 금색 부분은 NMR 페인트로 도색을 합니다. 표창 던지는 모션을 넣기 위해 표창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철사로 고정대를 먼저 만들고 클레이를 덮어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밀대를 이용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고정된 부분이 덮은 뒤 날아가는 효과를 조용해줍니다. 끝에 표창을 붙이고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이제 날아가는 표창을 몸체에 붙이고 도색한 부분을 클리어 페인트로 광내면 완성입니다. 챔피언십 제드 황금 크로마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챔피언십 스킨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킨이라 좀더 디테일하게 큐스킬 모션까지 구현해보았습니다. 챔피언십 제드 강의는 여기까지며 다음 시간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